안녕하세요 낙서옴입니다 오늘 디비고 나온 곳은 부산 시티투어 특집입니다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를 한번 타볼 건데요 지금 도착한 데는 동백섬이에요 보통 부산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부산역으로 오실 수도 있겠는데 부산역에서도 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레드라인을 한번 체험해 볼게요 동백섬역에서 타서 한 바퀴 뺑 둘러서 다시 한나만 더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는 코스를 가지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 시티투어라는 게 사실 세계 대도시 애들만 있는 거거든요 부산은 무려 4가지 노선의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어 시티투어 2층버스 왔어요 왔어요 네. <웃음> 빨리 타야 돼요 <웃음> 말씀드리려는 순간 2층버스 가 왔습니다 자 레드라인이고요 오 다행히 위에가 뚫린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장에서 기사님에게 바로 발권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현금 다 가능한 거죠? 네다 됩니다 아 카드로도 할부도 다 됩니다 아, 네. 오 할부도 되는가? <웃음> 네마이오시 할부로 다 됩니다 <웃음> 아 표가 네 이거 이게 시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타고 하루 종일 타고 내리고가시면 되고 내일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색깔 바뀝니다 아 <웃음> 놀이공원하고 <웃음> 똑같네요 예, 아, 감사합니다 이시티투어 버스는 기사님들이 진짜로 친절하세요 보통 타시는 분들이 거의 생애 처음 타보시는 분들만 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드릴 게 많고 승하차 업무의 운전에 거기다가 이 발표, 매, 매표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8번인 레드라인의 8번 정류장인 동백섬에서 탔고요 15,000원이 버스값 치고는 비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디지? 완행버스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일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종일권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백선부터 해서 해운대 해수욕장, 그리고 센텀, 영화의 전당, 백스코, 광안대교, 부산역, 부산항대교, 박물관, 광안리 해수욕장 어디 하나 버릴 곳이 없는 이 부산의 명소들만 찾아서 가거든요. 진짜 알짜 관광지들만 들리고요. 관광지 뿐만 아니라 부산의 신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. 어 근데 2층 버스라서 신호등이 바로 눈앞에 지나네요. 센텀시티 어, 쪽으로 가고 있고요. 아직까지 본격적인 센텀시티 안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. 시티투어의 장점이 그게 있어요. 이런 명소들 또 들리기 힘든 곳까지 딱히 내가 막 되게 힘을 써서 여행을 계획하지 않아도 시티투어 버스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데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도 이미 그곳이 명소거든요 어촌마을 막 이런 데만 찍다 보면 부산이 아직까지도 막 시골 막어뭐 낚싯배들 통통 떠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자 센텀시티를 이렇게 지나서 바로 다음 여기 와저 보이십니까? 저 건물부터가 특이하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입니다. 영화의 전당. 아 멋있죠? 시티어 버스 타시면 앞에 이, 그 부산의 그 홍보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비비고도 언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. 방송국도 보이고요. 자 여러분 이게 어디 밑인지 아세요? 시티어 버스를 타면 은 어, 이렇게 백스코를 거쳐서 광안대교로 올라가게 됩니다. 와 지금부터 이 바닷바람이 엄청나네요. 어. 와, 여기 보시면, 이 아파트들이랑 엄청나죠? 예? 도착했네요 여기가 요새 핫한 남포동 쪽이고요와 여기서 되게 많이 내리신다 환승 지점이나 뭐 식사 지점 이런데 말고 내리지 않고 레드 그린 블루 옐로를 오늘 하루안에 다 타는게 오늘 목표입니다 이번 도착 곳은 이 코스의 종착지인 부산역입니다 아 이렇게 부산역의 뒤편으로 내려줍니다 자, 여러분들이 열차를 이용해서 부산역에 도착하셨으면 은 이렇게 딱 도착하시게 될 건데 어,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려면 이쪽, 이쪽으로 이쪽 이동하시면 돼요 애초에 나올 때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시지 말고 옆에 있는 계단 이용해서 내려오시면 되세요 요게 있으면 은 얼마든지 다시 내렸다가 다시 탈수 있으니까 만큼 환승하시면 됩니다 다시 타볼게요 이걸 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광안대교 지나면서 막 바람 팍 불고 이렇게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뚜껑 더힌 차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. <목소리> 자 이렇게 부산역에서 다시 출발해서 갑니다. 기차로 부산역에 도착해서 이렇게 레드라인을 탔다면 여기서부터 저희랑 똑같이 간다고 가시면 돼요. KTX 타시고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게 어, 당일 승차권이 있으면 2,000원 할인돼요. 이거 오픈으로 탔으면 무서워. 죽었겠다. <웃음> 어, 여기 정말 올라가는데 도로는 다리는 진짜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진입할 때가 저는 너무 무서워. <웃음> 지금 쌓여있는 컨테이너가 200만개 정도라고 <웃음> 꽉 차있는 이런 화물선들을 보면 이제 산업도시로서 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우리가 11시 반차를 탔나요? 그렇게 해서 지금 3시가 좀 넘었는데, 일천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몇 바퀴 이렇게 더 둘러보고 가시면은 이걸로도 이 레드라인만으로도 하루 종일 즐기실 수가 있어요. 이제 저희는 이 해운대 해 수욕장역에서 블루라인으로 가락할 거고요. 이 해운대 일대와 동부산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블루라인, 옐로우 라인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서음이었습니다